2년 8개월 전 스테로이드제 복용과 대퇴골두 무연성 괴사 간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2-19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5년경 상해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였고 2008년경 약 3개월간 두드러기로 인한 피부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년 5월 15일 좌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및 우고관절 골수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판단 첫 번째 쟁점 스테로이드제 복용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약관상 상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1.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요건 충족 여부 급격성은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도 포함되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약물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계속 누적되어 갑자기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한 대퇴골두무혈성괴사라는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사고는 급격성이 인정됩니다.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이 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로서 사고의 결과인 대퇴골두 부혈성 괴사는 신청인이 의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사고의 우연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되는 것인데 대퇴골두 부혈성 괴사의 원인이 신청인의 치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한 스테로이드제라면 외래성은 인정됩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화해보면 신청인에 대한 스테로이드 치료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요건의 하나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두 번째 쟁점 스테로이드제와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대한정형외과 학회지는 스테로이드제 치료 시작부터 진단까지 평균 5.3개월이 걸리고 22명의 환자 중에서 21명이 스테로이드 사용 평균 사용량 5,928mg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으며 이 임상적 위험 시기를 지났을 경우 부여성 개사가 발생할 확률은 22명 중 1명으로 5%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경우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량이 하루 8mg씩 총 32일 에 걸쳐 복용하여 총 축적량이 250mg으로 여러 참고문헌 등을 고려할 때 하루 최고 용량이나 사용기간, 축적 용량이 최소 위험 용량에 비해 아주 소량이거나 단기간이며 2008년 11월 스테로이드 복용 중단 후 2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인 2011년 3월에 확인되었다는 점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의 대퇴골드 무혈성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 2년 8개월 전 복용한 스테로이드제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쟁점,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약관상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해의 원인이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상 상해 사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까지 모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과도하게 확대해서 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그밖에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 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약물 부작용의 위험 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약관상 면책조항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의 성립조건인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